안녕하세요, 정조입니다.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어, 이거 음차키 먹고 마스코트를 가볼까요? 일단 지하 세계. 지하 세계는 살짝만 먹고 마스코트로 넘어갑시다. 고상에서 고서 나오면 팔 마스코트 노려봐도 되니까. 뭐야 아니 진짜 뭐야네요 아니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아 마스코트는 안할게요 그냥 이거 보성먹고 틀다가 죽겠다 이거 <웃음> 아니 뒤집개가 있네요 아 이러면 또 마스코트 하고 싶어지는데 탈마스코트 가봅시다 계속 강탈 이거 마스코트 친구들 다 사들고 갑시다 탈렙 구래가면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살살 찌는 건 너무 좋은데. 여기가 그래도 템을 넣어줘가지고. 딱색 정도만 잡으면 좋겠네요. 어, 설마? 설마? 뭔가 이상한데? 소나야. 해줘. 제발 해줘. 아, 이거. 아니, 이거 이겼는데요? 아니. 많이 곤란해졌네요. 일단 이긴 김에. 아니 잭스가 왜 여기 있어? 아얘 해커 타고 왔구나 이거 뒷라인부터 잘려서 무조건 접네요아 이럴려고 친게 아닌데 <웃음> 이번 판어질어질하다 뭔가 돌리기는 아깝고 봉속 버프가 그냥 무난할 것 같네요 오 어, 마스코트 뭐야 이번에 딱 지고 보상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긴 기뭐 템도 세개가 있고 리븐도 이석이니까 우선 깔끔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<웃음> 아니 근데 우리 바위왜 이렇게 잘 버텨? 뭐야 이거? 잠시만 <웃음> 이거 이기는 건 아니겠지? 이거 지금 저야 깔끔한데? 아니! 왜 이래? 자왕스럽네 정말? 흔적기에 구원까지 넣으니까 바위가 죽질 않네요 그냥? 이깁시다 그럼 나이스 마스코트를 만들게요. 8 마스코트 되면 체력 회복량이 12%인데, 마스코트 유닛은 2배라가지고, 2초마다 24% 회복이 됩니다. 이거 그냥 먹겠습니다. 엎치고 닐라 넣겠습니다. 친구 스킬이 또 회복이니까 아니 이번 판은 태블망을 저들 잘 만들어놨네요 그래도 안되지 열 수호라도 받을게요 나이스 어서 에서 마스코트 뽑겠습니다 지금 시너지가 딱 10개니까 전투 끝나고 바로 가면될것 같네요 어, 잭슬 잡을 딜이 없을 것 같아서 스태픽이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어, 확실히 딜이 부족해서 못 잡을 것 같네요 아니 <웃음> 어 근데 우리 바이 너 미쳤다 바이가 안 죽는데요? 어머 세상에 와 진짜 억지로 버텨서 이겼네요 나이스 와 아니 회복량 5700 뭐야 마스커트 나이스! 이러면 일단 탈마스코트 가는 거 확정이네요 육마스코트를 바로 가볼까요? 일단 로드템을 봐야 하는데 이온충격기는 스태핑이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모렐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이고 버티기는 잘 버텼는데 길이 너무 부족했다 육마스코트에 현혹돼가지고 네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 가시가못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딜러 하나 채용해 줍시다 그냥 좀 버텼다가 브랩에서 누누 찾읍시다 어? 누누다 이러면 다음 턴에 업을 치고 이온 충격기를 그냥 만들고 바이템 두 개를 누누 옮겨주고 나머지는 그냥 갈아버리면 될것 같네요 이제 업을 치고. 아니, 나 근데 말파이트가 없구나. 눈 어, 누누페어, 나이스. 일단은 우르고시라도 올리고. <웃음> 아니, 나팔 마스코트가 안 되네. 말파야. 일단 제조합기로 갈게요. 너는 거하게. 지크 나중에 넣어주고. 다음 턴에 바위를 내리고 태 옮겨 줍시다. 일단 나이스. 알파야 이거 설마 말파 안나오진 않겠죠? 아 여기 말파 있으면 먹어야겠는데? 까비 어 나이스 말파 이 친구를 빼야 하는데? 과학은 그나마 레오나를 줍시다 어 레오나 바로 레오나 죽겠다 어 뭐야 어 회복량 뭐야 설마스코트 역시 아니 <웃음> 아 레오나 진짜 세다 우리 삼성이 제가 돼버렸는데요 <웃음> 레오나가 그래도 앞에서 어그로 끄는 사이에 우리 누누공 엄청 꺼졌죠 갑자기 죽었는데? 할리아한테 한방이 터졌네요? 아니 이 성장만 됐어도 어 나이스 근데 이 리신 녀석 영웅이라 버리긴 좀 그런데 누누한테 써 도움되는 증간체는 아니라서 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아 레오나 너무 돌아가는데? 할리아가 스킬을 써줘야 하는데 어? 근데 카이사가 근처로 와줬다? 같이 안 찢어지나? 아 이게 안 닿네요 계속 빠르게 정리 어 그렇지 카이사 물었다 죽어 카이사 죽어 아이 까비? 그래도 우리 누누 아직 풀피로 눈물리는 중누누눈 굴러가요 나이스 보 내립니다 티가 많아 먹겠습니다 어, 나이스 잘 버티는 친구 역시 에코가 잘 버티는데 자제기로 빼줍시다 해불망 넣어줄게요 어 여기 근데 삼이라 삼성 보고 있었네요 일단 피바라기는 일단 대충 알리카 스킬이라도 한번더 쓰게 근데 여기 이번에 보내야 할것 같긴 한데 또 자크를 못 잡는 거 아니야? 자크 <웃음> 탱템이 너무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방패대로 올려놨는데 물리딜러라서 좀급아풀 수도 있겠네요 어 잠시만 레오나가 진짜 센데? 바크 아, 그 그냥 먹었잖아? <웃음> 아니 레오나가 진짜 미쳤는데요? 뭐야 이거 레오나 진짜 이거 딜팅 회복 혼자 다 있는데요? 와 이거 메코 레오나면 미쳤겠다 일단 이제는 그냥 에코 이석이나 찍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오잉. 이거 설마? 아이 아니잖아 아이 또나 설레기 이거 일단은 잠가 놓겠습니다 나이스 아 잭스가 죽었네요 잭스 이거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까비 이집좀 친하? 나좀 살살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클론이랑은 다르길 바랍니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뭉쳐놓으면 레오나 범위 딜에도 다 넣겠다 레오나라 이거 누누가 그냥 한번 슥슥 쓸고 가면 될것 같은데 아니 진짜 피타는것 봐. 스킬 맞은 거 맞아? 아어 딜러한테 들어갔다 우리 레오나. 아니, <웃음> 우리 도망쳐 나왔는데 벌써 반피가 남네요. 과학 레오나 진짜 엄청 센데요? 죽지도 않고 일을 너무 잘합니다. 누누 보려고 했는데 이거? 레오나가 미쳤다. 아니 근데 눈누도 알게 모르게 딜을 잘 넣고 있었네요. 그래도 마스코트 레오나 새로운 발견. 자 아, 이렇게 팔 마스코트 레오나 눈으로 1등 했습니다